오늘 영상은 오래된 하우스를 사실때도 파실때 꼭 확인하셔야 할 오일캠크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일탱크를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가스가 보급되기 전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하우스들은 기름으로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해결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 기름을 저장하는 그 탱크가 그 하우스 주변 땅 속에 매립되었던 것이죠 그걸 오일탱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오일탱크 여부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이게 뭐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사례를 사진들을 모아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 포크레인이 보이죠? 네, 제가 또 TMI 리얼도 있잖아요. 포크레인은 또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요. 이게 엑스카베이터라고 표현하거든요. 아 이게 또 엑스칼리본도 아니고요. 엑스칼리본. 리이 집은 저희 고객이 저한테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매도를 도와드렸던 집인데요. 이 집이 1950년대에 지어진 집이거든요. 그럼딱 생각드는 게어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오일탱크가 매립되어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뭐 서류를 받으시고 혹시 사셨나요? 라고 한번 제가 여쭤보니까 서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서류가 바로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96년도에 아, 만들어진 서류이거든요 근데 타이틀을 보시면 Decommissioning Document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Decommission이라는 말은 뭐냐면 차단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Decommissioning 차단했다는 서류이지 r e m 제거했다는 서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고객은 96년에 만들어진 이 서류만 가지면 문제가 없다고 들으셨고 그 당시로서는 맞아요 뭐 이런 영어도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룰이 엄청나게 엄격해졌다는 거. 그래서 관리감독이 그냥 시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주정부에서 관리감독을 할 정도로 법이 강화됐다. 그래서 제가 제 고객을 잘 설득을 해서 점검을 받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모래사장에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동전중는거 듣고 띠띠띠띠띠띠 이런 식으로 메탈 디텍터라고 그러네요 좀굴리면 메탈 디텍터를 갖고 도는 거예요 띠띠띠띠띠띠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다음 사진 프로퍼티 라인이거든요 노란색이 하우스의 경계선을 뜻하는데요 자 옆집하고 딱 중간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무로, 대나무 숲으로 덮어져 있어서 찾기가 아주 수월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판단했던 게 맞았던 거죠. 그다음 사진 보시면 실제로 삽으로 트고 있죠? 땅땅땅 거으니까 탱크 같은 게 있어서 삽으로 조심히 퍼내야 됩니다. 이게 막 으아 찾았다 이러면 또 어, 오일이 또 새고 막 그럴 수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 사진이 보시면 나무 밑으로 포크레인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그 다음에 손으로 파서 구멍이 보입니다. 동그랗게 그렇죠. 이 정도 사이즈의 오일 탱크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사진이 바로 바밤. 거의 뭐 미사일 같죠. 이런 사이즈의 오일 탱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우 제 고객분들께서도 와 정말 스티브 말이 맞네. 20몇년 동안 모르셨던 거죠. 이렇게 오일탱크를 제거를 한 후에 그럼 그게 끝이냐? 오염됐는지 그 주위의 토양을 파서 연구소로 보내줘야 됩니다. 보통 보니까 오일탱크 밑에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한 다섯 가지 샘플을 가지고 연구소로 보내집니다그 사진도 제가 보시면 토양을 어떤 이런 컵에 담고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연구소로 가게 됩니다 연구 결과를 또 기다리죠 그래서 좀 빨리 받으려면 또 돈을 또 액수라 차지가 있고요 연구 결과가 실제로 나왔어요 그 보고서까지 제가 좀 보여드리면 오염된 여부를 판단할 때 단위를 ppm으로 1000ppm 이상이 나오면 오염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동서 남북에 뭐, 노트월드 있고요 북쪽에 있는 벽쪽에서, 동쪽, 웨스트, 뭐, 베이스, 뭐, 나잖아요 남쪽. 근데 이 검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게다 1000ppm이 넘잖아요. 2900, 3000, 2000 뭐, 4100.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손 넣고, 와, 난 망했어! 오염토를 제거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1000ppm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손으로 파는 거예요 파고 이분이 오셔서 또 다섯 개 가져가고 또 연구결과 기다리고 또 천이 나왔다 또 파야 되고 다행히 두세 번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왔죠 그게 이제 다음 자료 사진인데요 보시면 은 The results of the samples are as follows 다 보시면 북, 남, 동, 서, 베이스 다섯 가지 샘플에서 다1000 이하로 나왔죠 예! Yeah! 이 마지막 문장이 이제 자유로워진 겁니다 자 보시면 <웃음> The tested soil from the final excavation limits is therefore classified as not contaminated 오염되지 않은 걸로 내겨집니다라고 <웃음> 케미컬 엔지니어 이 환경 평가를 해주는 보고서를 써주는 사람이 사인까지 해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당시 바이어한테 보여주고 질이 잘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일탱크가 없다고 여겼던 집도 확인해본 결과 오일탱크가 나왔던 것처럼 오일탱크가 없어! 오일탱크가 없어! 라고 해서 또 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아무도 모르게 뭐태우리 흐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나중에 이 집에 재건축을 하시거나 또는 재개발이 될때 그때 시청해서 갖고 와봐 환경평가겠죠. 그때! 이제 파본이 와우! 이렇게 막 드럼통이 있으면 또 오염이 혹시나 되었다면 또 진짜 언더백이요. 경사가 심한데 막 누수가 돼가지고 이 오염이 자기 집만 아니라 여러 주위 집까지 피해를 줬다면 책임이 걷잡을수없잖아 그래가지고 오래된 집을 사고 파실 때는 경험이 많은 저처럼. 이런. <웃음>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한두 번은 끝나지 말고 여러 번 꼼꼼히 체크하시고 또 낭패를 보지 마시라는 그런 취지 하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구입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주의에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Alright, as always thank you all for watching I i l l see you next time. Bye bye!